젤린니 여러분 <웃음> 안녕하세요. 어우 어색하다 오랜만에 하려니까 반갑습니다. 한국 타잔입니다. 저는 지금 제주도 한달살이를 와 있고요. 어떻게 좀 머리도 많이 기를 넣고 <웃음> 되게 뭔가 자연 속에 있는 것 같지 않나요? 오늘은 그래서 오랜만에 여러분들께 인사를 드리는데 제가 어디에 묵고 있는지 보여드리고 싶어가지고 한달살이 숙소 룸 투어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저의 숙소를 지금부터 소개합니다 이 영상으로 보셨겠지만 저희 집 근처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여기가 표선면인데 진짜 정말 조용하고 그냥 완전 시골이에요 시골 길을 걸어다니면 막 퇴비 냄새도 나고 그러는데 일단 집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두루두루루 뚜뚜루루루 뚜루뚜뚜뚜뚜뚜뚜뚜뚜 두두두두두 두두두두두 뚜뚜루뚜뚜루 자, 그러면 어디부터 보여 드릴까요? 여기는 주방입니다. 주방이 있고 보시면 뭐 제가 먹는 그래놀라라든지 뭐 각종 보충제 그래서 또 운동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식재료. 식 재료 라면도 좀 있고 싱크대 있고, 옆에는 이렇게 밥솥과, 여기 냉장고도 있습니다. 네, 냉장고도 있고요. 음, 그 다음에, 그 다음에 거실로 가볼게요. 거실. 거실 할 것도 없지만, 여기 이렇게 소파가 있어요. 가죽으로 된 소파가 있어서, 여기 앉아서 쉬는 걸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리고 그 반대편에는 이렇게 책상이 있어요. 제가 뭐 작업을 하거나, 네, 여기 좀 어질러져 있는데, 책 보거나, 뭐, 일기 쓰거나, 노트북 할때 쓰는 책상이고요. 그 다음에 뒤로 보이시는 게 바로 침실입니다. 침실. 아, 침실이 참 좋아요. 이렇게 방이 다 나무로 되어 있어가지고 뭔가 힐링 되는 느낌도 있고요. 어, 여기, 여기는 화장대, 화장대가 이렇게 있고요. 여기가 되게 좋은 게저 커튼을 살짝 이렇게 걷어 놓고 자면 아침에 이렇게 햇살이 싹 딱딱 이렇게 딱딱 누워 있는데 햇살이 사 눈이 탁 눈이 열리네요. 약간 이런 느낌. 네. 그대가 들어오진 않지만 네 그런 느낌이어서 어 약간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짜잔. 여기 TV도 있고요. 여기는 제가 기타를 좀 연습해 보려고 여기서 기타를 하나 샀습니다. 그리고 옆에는 뭐 조그만한 옷걸이, 네. 그리고 선풍기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게 저희 집 다예요. 그리고 이렇게 뒤에를 보시면 고추밭도 있고. 그렇습니다. 히히. 그리고 이 바깥에는 이렇게 테라스가 있어가지고, 네. 여기 앉아서 막뭐 커피도 마시고, 가끔씩 바람 쐬면서 작업도 하고 그래요. 별거 없죠? 되게 근데 숙소를 잘 구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사장님도 되게 친절하시고 이렇게 다 나무로 되어있으니까 되게 좋더라고요 진짜 힐링? 힐링 It's healing you know? 아, 그리고 화장실은 이렇게 입구 바로 앞에 있습니다 네. 어떤가요? 좋아 보이나요? 정말로 여기서 잘 쉬고 있어요 제가 뭐 정확한 숙소 명이나 위치, 그리고 가격 같은 거는 한달 사리를 마무리할 때꼭 영상으로 정리해서 올려드릴게요. 그리고 여기가 정말로 그냥 진짜 시골이에요. 버스 정류장을 가려고 해도 5분은 걸어야 되고, 음, 읍내가 있어요. 저기 약간 마트랑 시장 같은 게 있는 읍내가 있는데 거기 가려면 한 30분에서 40분 정도 걸으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서귀포 시내로 가려면 무조건 버스 타고 1시간이에요. 그래서 헬스장을 제가 찾아보니까 이쪽은 당연히 있을 리가 없고 서귀포시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서귀포시에 있는 헬스장 등록해가지고 버스 이제 버스 타고 1시간 타고 가가지고 운동하고 왕복 2시간이죠. 그리고 여기서 버스 타고 읍내로 나갈 수도 있는데 되게 조용하고 차도 많이 없고 또 쉬러 왔으니까 급한 일도 없으니까 그냥 어 버스 타고, 아 버스 안 타고 걸어 다니면서 막 노래도 흥얼거리면서 장도 보고 흐르고 있거든요. 그래서 진짜로 슬로우 라이프를 즐기는 중입니다. 어쨌든 여러분 지금까지 한국 타잔이 한달 살이를 하는 룸투어였구요. 이렇게 마무리해도 되나? 네, 오늘은 이렇게 마무리하고 <웃음> 내일은... 음, 내일은 뭘좀 뭘 보여드릴까요? 저희 그냥 어떻게 쉬는지 일상 같은 거 한번 찍어서 업로드 해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여러분 또 이번 주도 화이팅 하시고 오늘 하루도 좋은 하루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저는 또 내일 또 영상 올리도록 할게요 제발